어, 제가 얘기를한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지, 일단은. 근의 공식을 한 번. 봅시다 근의 공식은 이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한 번. 있0개한 번. 0이 아니어야겠죠? 이때 근의 공식 자체는 외워달라 했습니다. x는 얼마? 분해 얼마 루트 예 이게 근의 공식이야. 외우지 않을 거면 짐 싸갖고 집 가면 돼. 솔직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외워주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야 제발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안 외워도 애들한테는 피해가 안 생겨 근데 지금부터 안 외우면 너희한테 페널티가 생기는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외워줘야 돼 알겠지? 내가 부탁할 건 아니야 너희 잘한다는 거 알고 있어 열심히 잘해주고 학생목식잘 외워주고 인소대고식도 잘 외워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해도 잊지 말어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의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단 말야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루트 안에 있는 저 녀석이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럼 뿔마가 살아 있겠지? 그래서 근이 몇개두 개잖아 서로 어떤 두근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만들어질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제가 0이면 B제곱 마이너스 C라는 이 녀석이 0이면 뿔마가 사라지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한 개만 보이지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이 없다가 될 거야 그래서 저 녀석 즉 B제곱 마이너스 4 a c 라는이 녀석이 이 녀석이 우리한테 근의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D라고 쓸거야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판별식, 판별식 D. 자 근해 공식은 완벽히 외워야 돼. 저는 저걸 또한번 써먹을 거예요. 이차함수에서 또한번 써먹을 거예요. 근해 공식 말고 판별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요. 예 a 분에 마이너스 b 만 남겠죠? 이거 또 엄청나게 중요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86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풀어보래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을 한번 볼게.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최고차항 A로 나누면 어쨌든 이 녀석은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잖아.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골로 다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잖아. 그때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수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요 수가 0보다 크면 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근? 어,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근데 저여서 Q가 0이면 0이면 제곱한 게 0이니까 하나, 중근을 갖겠지. 0보다 작으면 역시나 제곱해서 음수될 수 없으니까 근이 없다가 되겠지. 오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X제곱,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4는0에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무엇의 개수? 네.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판별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잘 o u make a solution? Can you make a solution? Can you make a s o l u a c 니까 숫자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16 얼마 41이라는 값이 나왔지 41이 0보다 크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실근이 몇개 근이 몇개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거야. 근데 오른쪽 방법으로 해보려면 좀 귀찮긴 하지만 X제곱 플러스 5X 놔두고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절반의 제곱 붙여야 되니까 절반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여기도 4분의 25 붙였더니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4분의 41이야. 어쨌든 뒤에 있는 애가 0보다 크지? 그지? 어, 그러면 봐봐. 형태로 봤을 땐 얘가 외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쪽이 더 불편하지. 식을 바꾸는 게.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의식 거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물을 때는 근의 개수를 물을 때는 누구를 사용한다? 3별식을 사용해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괜찮아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식이라는 게 떠올라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안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제곱식! 은 0이다라는 말과 판별식이 0이다라는 말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다. 완전제곱식은 0꼴로 되겠지? 그럼 계산할 필요 없어. 판별식 뒤에는 0 나올거야. 오케이? 계산해봅시다. 비제곱. 마이너스 4ac 0이잖아요. 음, 중근을 가지니까 그대 개수 몇 개? 1개 음, 다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느낌상 2개 한개 다음은 어. 0개겠지? 어.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판매시티 입고 합시다. b 제곱하면 얼마냐9 b 제곱 마이너스 4 a 4ac 9 16 얼마? 음수 음, 근의 개수몇 개? 0개 괜찮아 여기까지 다음 이차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다음 뭐야? 플러스 4x 플러스 2k 는 0에 대해 서로 다른 뭐 근의 갯수 말하잖아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근이 없을 때 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일단 판별식부터 세워봐 16-8K거든? 괜찮아요? 학교 가면 짝수 공식 뭘뭐 이렇게 려줄 거야 4분의 D 공식 알려줄 거야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오케이? 근의 공식 하나 판별식 D 하나 끝 공식을 적을수록 좋아 그럼 1번 실근은 근이 두 개니까 D가 0보다 크면 되니까 16-8K가 0보다 크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8K는 넘어가 마이너스 16이겠네? 그럼 K는 2일 텐데 음수로 나눴으니 부득업하면 바뀌어야겠지? 자 이제부터 복부 시야다 똑같은 문제다 2번 한별시 D가 0이면 되겠지? 2호음 네. 바뀝니다 K가 0이면 2면 되네요? 3번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근이 없으니까 그럼 바뀌면 되잖아요 이거겠네요? 오케이? 할 때마다 계속 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발전 문제 발전 문제 발전 문제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근이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몇 차방정식? 어, m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다음 마이너스 4 m플러스 1의 x플러스 3은 0이 2차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잘 안돼 이런 게 아니야 그 말은 이걸 풀었을 때즉 M은 1이 아니고 동시에 M은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돼. 오케이? 네. 지간이 보여? 글씨를 내가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사실 글씨가 작나요? 내가 커서 그래? 옆에 있는 내가 크니까 글씨가 작아 보이는 거야? 너 나와봐. 네? <웃음> 수화를 세워보자 글씨가 작아 보이나 아무 글씨 옆에 가다봐 글씨가 쏘아 머리만 해 글씨 <웃음> <그치? 웃음> 죄송해요 그럼 이것도 판별식 기 같게 중분을 가느니까 b 제곱 16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m 4... 12 m 제곱 마이너스 1정리하면16 m 제곱 플러스 32m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m 제곱 네. 플러스 12는 4m 제곱 플러스 3 2 m 플러스 28 얘가 뭐 돼야 돼? 0. 불편하잖아. 사도 o p m 제곱 플러스 8 m 플러스 7 p 0. 7하8 m 이지 그래서 m 플러스 7 m 플러스 1은 0은 0돼야되는거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선언상 마이너스 1은 이미 퇴출 당했지 그래서 얘만 되는거예요 되셨어요? 자 개념용 확인학습 문제들 당연히 풀거고 열기 풀었나? 자그 다음에 다음 편까지 같이 갈게요 90페이지 가보세요 자, 복잡한 건 우리 하기 싫어 수학을 문제를 풀때 복잡한 걸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복잡한 건 간단하게 바꿔놓고 이제 풀자 그럼 형태를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기본 문제 1번 봐봐 90페이지 기본 문제 1번 보면 괄호가 있지 정계하고 전부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2번 봐봐 소수점이 불편하지 그럼 소수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몇을 곱해서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야 10x야 10x 플러스 3은 0 하고 풀면 되겠죠. 세번째거 분모가 보이네요. 3하고 5를 동시에 날리는 숫자 누구에요? 15를 곱해서 정개한 뒤에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과정이 힘든게 기초가 약한거야 중3 기초가 아니라 기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이 쌓아왔던 그게 약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린 것뿐이야. 그러면 다시 그 학년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연습. 많이 연습하면 돼. 많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 나처럼 되려면 15년을 하면 돼요. 15년 동안 매일같이 수학문제만 풀어보세요. 흥 <웃음> 슬퍼졌어. 자 기본 문제 3개는 제가 안할 거고요. 이제 기본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슬슬 잔머리를 불리는 거야. 어떤 잔머리? 전개가 귀찮은 거야. 응?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2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가로려고 x 플러스 2 다음 뭐야? 아, 전개가 귀찮은 경우는 다 이렇게 푼다는건 아니긴 해. 근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 공통된 게 보이네. 그치? 공통된게 보이면 바꿀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x 더하기 2를 다른걸로 바꿀거야 뭐로 바꿀까? a 그러면 2 a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0은 0 이제 이거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풀어야지 뭐해? 인수분해 2 1 저는 보여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될수 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이 a 더하기 5에 a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a가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4 근데 a가 누군데? x 더하기 2래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4래 풀면 되겠죠 이제? 2를 음. 빼주면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2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 x-2y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했어? x-2y 플러스 3을 곱하고 더하기 1이 0이래 얘 때문에 인수분해 안 끝났잖아 그럼 다시 전개해야 되는데 뭐가 보이는가? 공통이 보인다 하지?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3에 플러스 1은 0풀수 있겠죠? 스테있는 것도 그래서 공통으로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e x 를 a로 치환해서 풀겁니다. 그러면 a값 두개 나올건데 다시 2차방정식두번 푸는 되는 문제 자 거기까지 어, 기본 발전 문제들 풀어주시고 뒤에 개념형 확인학습 몇 페이지냐면 92쪽까지 먼저 풀고 채점 받을게요. 네, 주말잘쉬었니 주곡탑 봤니? 지금 우리 학교는 아직 자, 이 도시 계정으로는될것합니다 어, 걱정할 거 없어요. 몇 페이지야, 94페이지.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간단해 첫 번째 뭘 한다? 해야 될 루틴이 있어 구해야 할게 뭔지 보는 거야 구할 것뭘 구해야 될지 먼저 봐 그럼 구할 것을 뭐로 둘까? x로 둬도 좋은데 문제 상황상 뭐 예를 들면 학생의 수를 x라고 놨는데 뭐 학생 한 명당 200원씩 건든다 그랬어. 그럼 200X를 구하는게 다르겠지. 그렇지? 구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미지수 선언 미지수 선언하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풀 건데 뭘 이용할 건데 이용할 것 찾아 왜 우리 초등학교때 선생님들 이런 문제 되거든 자 네모에 3을 더해서 오케이? 9가 되려면 네모 어떻게 구해? 네모는 9백이3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7일 때 그럼 x는 뭐야? 7백이 y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용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뭐 삼각형의 넓이는 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속력은? 속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고나면 식 세우기야 식만 세워지면 그다음에 2차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문장제가 나왔어요 나 2차방정식 문제이요가 아니야 이제는 문장제가 나왔어요 풀기 위해 식을 썼더니 얘가 2차방정식이면 2차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1차방정식이면 1차식으로 푸는 거고 미수가 두개 생겼으면 식이 두개 필요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이상이다 들어가서 뭐 부동식으로 푸는 거고 그렇겠지 관련된 이식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문제없이 풀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두 홀수의 곱이 뭐야? 143이야 큰 홀수를 구하래 어, 구할 게 뭐라고? 큰 홀수야 자 근데 어떤 두 홀수 연속하는 두 홀수야 자, 일단은 구할 거는 큰 홀수야. 그럼 나 여기다 미지수 선을할래 x로.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 이용할 게 뭐냐는 거야. 일단 연속하는 두 홀수니까 얘 앞에 홀수는 얘보다 얼만큼이 작아? 이만큼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 홀수는 x-2겠지? 맞니? 그 다음 식세우죠이둘에 뭐가? 코비 143이래. 그러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풀죠. 11, 13이잖아요. 그 밑에 어? 이제 그 밑에 이제 기본 2번은 별표를 치고 유형화해 유형화는 고민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풀자야 유형화 문제는 이런 거야 h가 주어져 있어 문제 식이 주어져 있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높이 h가 60t- 5t제곱이지? 그러니까 t초후의 높이야 1번 3초 후 높이는 어, t가 얼마란 얘기야? 3. 집어넣어서 풀었더니 180 45 135m요. 이거지. 두 번째 뭐야, 이거는? 높이가 177일 때. 177이야. 뭐가? 높이가 60t 5t. 170 자5를 나누면서 이항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5는0 5하고 7이잖아 t가 5, 7 던져서 몇초 후입니까? 5초대와 7초대 그 다음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땅에 떨어졌대 높이 얼마야? 0 0 또는 12인데 던지고 나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초 이렇게 풀리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이식이 왜 나왔지 고민하지 말란얘기예요 세번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 직사각형이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발 가로와 세로를 각각 얼마씩 늘렸습니까? 구해야 될게뭐예요 구할 것 늘린 길이지 그럼 미지수 선언하자. 대부분 웬만하면 이게 미지수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할 게 뭘까? 직사각형이 있다고 그랬어 처음에. 가로가 얼마? 10. 세로가 7.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으니까 여기는 x만큼 늘렸고 여기는 x만큼 늘린거지. 그러면 새로운 직사각형의 둘레는 여기도 7 되는거잖아. 그치? 늘어났다면 넓이가 늘어났대 처음 넓이 70. 나중 넓이 10 더하기 x 7 더하기 x에서 곱했더니 처음 넓이보다 나중 넓이가 얼만큼 늘어났어? 60만큼 늘어났다. 오케이? 풀어내면 돼.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길이 x는 늘린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될 거고 시간도 공을 던진 후니까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거겠지. 길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오케이? 자이알아들었어요 심무근 금인가요? 자, 다음 발전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쉬우니까 쉬우고 발전 문제 볼게 자, 발전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겠냐면 모선의 길이가 어 그러면 이것들 하고도 한 가지 팁을 주면 시각화야 아, 어, 아까 들어보니까 후각이랑 미각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시각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치? 시각화를 합니다. 뭐 원뿔이라고 했으니까, 원뿔을 그려보는 거야, 한번.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반지름을 R이라고 했더니,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보다 3만큼 길어. 이 녀석의 겉넓이가 얼마래? 27파이래. 27 오케이? 겉넓이니까 얘를 펼쳐봐야지 괜찮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R 이 길이가 얼마야? R 플러스 3 어? 그럼 이 호의 길이 얼마야? 얘 둘레와 같으니까 2파이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중심각 있으면 구하기 쉬운데 없으면 2분의 1 R L 있죠?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R이 예약 L은 예약 더하기 이넓비는 파이 R 제곱 괜찮아? 이 넓이가 얼마라고 27파이 양변에 파이 있는 게다 꼴보기 싫으니까 파이로 약분하면 2분의 1얘2람도 약분하면 r, r 플러스 3 더하기 파이 약분됐으니까 r제곱은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 r제곱, r제곱 2r제곱 플러스 3r 마이너스 27은 0, 2, 1 3, 9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에 의해 r은 2분의 9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이 문의 9 시각화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발전 문제는 어려워요. 이거 이거 어려운데 한번 하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해줄게요. 달몬비도 이용해야 되고 좀 복잡하거든?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오각형이 그려져 있네. 그려져 있으니까 정오각형 그냥 사용하는 거야. 있는 건. 자, 오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1이래. 자, 뭘 이용하라고 했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여기다. 그리고서 삼각형 A, B, C와 누가 B, P, A가 닮음유형 설명해보래. 왜 닮았어? 이거지. 왜 닮았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건 알겠지? 이거 등변이니까 그러면 요기도 요기로 똑같을 거 아니야. 요것도 이등변이니까. 합동이 이등변이니까. 그럼 봐봐, AA, 큰 삼각형 AA, 삼각형 ABC와 삼각형 APB는, APB는 닮았어, 무슨 닮음? AA, AA 닮음. 대각선 AC의 길이를, 이거를 X라고 해보자, 이거를 X라고 해보자,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자, X라고 해보자. 1의 결과를 이용하여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세우시오 했거든요. 괜찮네? 자 그럼 요 길이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놔볼게. 괜찮아요. 저기를 A라고 놔야 되나? a c 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잖아. 어쨌든 간에 통통 요게, 1, 요게 X고 요게 1, 1인 거잖아요. 작은 삼각형도 그렇게 생겼는데 요게 1인 거잖아 그럼 여기를 어떻게 세울까? X에 대한 2차 방균식을 세우시오 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아홉 머리야 너희도 이런 일이 있을거잖아. 막히는거 같이 막혀보는거야 고민하는거지 자 생각이라는걸 하자 미나야 생각하자 오각형이면 한네가에 큰게 몇 도입니까? 105도 0도 오각형이면 이 안에 삼각형이 몇개 들어있어요? 세개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5 4 0도고요 540도를 오로 나눌 거니까 한 내각이 되는 108도죠. 그럼 한 내각이 108도라는 건 남은 두각이 72도. 여기 36도 들어옵니다. 여기도 36도가 되겠네요. 맞지? 네. 여기도 105도, 108도죠? 뭐 어,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감흥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72도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7 2도네요 얘랑 얘 길이가 같군요. 그럼 요기도 얼마입니까? 네. 1이죠. 요기이 얼마 나옵니까? x-1, x-1 나오죠. 닮았으니까 1대 x-1은 x 대 1이라는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하여 x 제곱 마이너스 x는 1 x 제곱 마이너스 x 1은 0을 풀어야 하는데 그치? 인수분에 돼요? 안되지 그럼 뭐에다 집어넣어 근의 공식 2 a 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될거기 때문에 그럼므로 x는 길이여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오케이 어렵긴 해요 이런건 나중에 풀자구요 오늘은 한번 보고 따라 하시고 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뉘어있죠. 앞에 활용 전 부분 채점하면 풀면 채점 받으시고요. 그 다음 활용 부분도 풀고 채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용 확인 학습까지